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시계인데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오늘은 애프터 세팅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번에는 까르떼였고요 이번에는 롤렉스인데 제품의 이름은 롤렉스 데이토나입니다 데이토나 레퍼런스 116519 이고요 116519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내부 플레이트가 다르고요 이쪽 베젤도 다르고 이쪽에 다이아몬드 또한 다른데 모두 다 애프터 세팅입니다. 보시면 베젤의 크기가 40이고요. 베젤에 이렇게 네모 사각형이죠. 바게트 컷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. 다이얼 안쪽에도 그리고 러그 쪽 이쪽에도 볼륨 컷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는 18K 와이 골드이고요.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. 보시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고 다이얼을 가까이 보시면 이쪽이 30분짜리 6시가 초 그리고 9시가 12시간 짜리입니다 그리고 가죽이고요 보시면 디버클입니다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디버클이고요 이중 잠금장치가 있고 이같지 되어있고요 이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각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고요 Genuine Crocodile 스위스메이드 여러가지가 써있습니다 Rolex of Geneva 뒤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판이구요 그리고 크라운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개가 있죠 가운데가 큰거는 금통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w h i t Gold 이구요 그러면 살짝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스타트와 스탑, 그리고 아래쪽이 리셋인데요. 한번 열어서 작동하겠습니다. 다 열고요. 아래도 다 열고요. 이 크게 돌아가는 초침이 이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. 한번더 누르면 스탑이 되고 6시쪽을 보시면 분침에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걸 알수 있습니다. 다시 누르면 당연히 가고요. 눌러서 하나, 둘, 셋 리셋을 하면 3시, 9시 그리고 큰 초침은 정지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6시쪽은 진짜 초침이죠. 계속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다시 누르면 큰 초침이 가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잠그고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거리네요. 이게 애프터 세팅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레퍼런스 넘버 116519 애프터 세팅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와이골드에 바게트컷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다이얼에는 불량컷 다이아몬드가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 애프터 세팅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